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쌤 최세영입니다. 네, 세영님은 저의 수강생이신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들을 들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러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쏙쏙 질문을 해주실 예정입니다. 세영님은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드릴 건데요. 아마도 해외구매대행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들 등등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이미 판매라고 있으신 판매자 이 새싹 판매자이기도 하시면서 점점 실력을 더 키워가고 있으신 저희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셔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영님 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최세영이고요 어, 단어쌤 수강생이었는데 다나쌤이 뭐 알려주는 대로 하니까 바로 매출도 잘 나고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.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. 네, 저를 따라다니시 분입니다. <웃음> 네, 그러면 질문, 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많이들 하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질문 먼저 해주시죠. 네. 상품이 안드로메다로 가있을 경우 상품명 수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전부 다른 키워드를 써야 하는 건지 키워드 배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상품명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상품명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장명이라고 하죠 키워드를 맞춰 가지고 상품명을 만드실 때 요즘에 많은 유튜버 분들도 또는 강의를 들었을 때 상품명은 길게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seo 네, 가이드만 봐도 49자 이내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상품명을 지어놨는데 노출은 잘안 되고 안 들어오고 이럴 때에 상품명을 바꾸는 게 효과가 있을까 또는 배열을 바꾸는 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상품명, 그리고 대표 이미지, 가격 이세 가지는 수정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을 하면서 해당하는 상품의 순위를 다시금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잘 팔리고 있으신 물건이라면 사실 건들면 안 되는 게이세 가지의 요소이고 잘안 팔릴 때에는 자주 건드려져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세부 키워드를 더 넣는다라든지 아니면 상품명을 너무 길게 만들었다면 조금 줄여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순위 체크를 점점 해나가시면 내가 상품명을 길게 썼을 때 또는 줄였을 때 또는 늘렸을 때 상품 순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품에서 여러분들 경험을 더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상품명은 수정을 자꾸 해주시면서 순위를 자꾸 찾아보시고 이 해당하는 순위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명쾌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, 다나쌤께서 스토어 두 개로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사업자, 하나는 개인 근데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사업자로 운영 중이라 하나 더 오픈을 못하고 있어요 일정 매출이 나지 않아 하나 더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아이디를 연결해서 스토어를 오픈해도 되는 걸까요? 새로운 아이디로 오픈할 수 있다면 그 스토어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해도 될까요? 해외 구매 대행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? 질문이 많죠. 하나의 질문에 지금 세 가지의 질문이 같이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미 사업자로 아이디를 운영 중인데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기에는 내가 등급이 모자란다. 한마디로 사업자 아이디에서 세개의 복수 아이디를 운영을 할수 있을 때에 그 복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판매량이 되지 않아서 아이디를 두개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일단 사업자 아이디가 있으시면 개인 아이디는 만들지 않으신 상태라고 하셨을 때에는 개인 아이디는 하나 더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개인 아이디를 가입하셨다가 사업자로 전환을 하셨을 경우에는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지 못해서 사업자 아이디 그리고 개인 아이디 두 개를 활용하지를 못하실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사업자로서 복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등급이 되셔야지 됩니다 복수 아이디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달 동안 판매했었던 누적 판매량이 대략 한 800만원 이상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판매 누적치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과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86% 이상 정도 되시는 만족도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복수 아이디를 만드시는 이 부분은 쉽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초보셀러이신 경우에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판매하셔서 복수 아이디를 만드시는 데 주력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셔 가지고 아이디를 하나 더 사업자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드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를 만들지 못하시니까 네이버 아이디 를 새로 만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네이버 아이디를 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세개까지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덜 있으세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아이디와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이해해 놓으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는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커머스 아이디로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지 네이버 아이디와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아이디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다면 또 다른 아이디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더 여실 때에는 사업자를 하나 더 열어 주시는 수밖에 는 없다 또는 열심히 판매하셔서 복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등급까지는 올려주시는 방법밖에 는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해외구매대행까지도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해외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는 따로 운영하시는 게더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스토어 아이디를 새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업자를 새로 등록을 하신다면 그 아이디만 따로 해외구매대행으로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 여기서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세요? 음, 일단 대답을 다잘 해주신 것 같아요. 하나 하나 빠짐 없이. 음, 음.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? 네.